트롯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누구보다도 쉽게 이 트롯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한박자식호의 박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트롯을 하는 친구들이 도대체 트로트 가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트로트 가수가 되는 길은 어떤 방법과 상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뭐 트로트 가수나 뭐 아이돌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가수로 데뷔하는 그런 뭐 방법과 상황들은 다 비슷합니다. 어, 하지만 저는 한박자식고의 박원장이니까 어, 트로트 가수 데뷔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라는 타이틀을 걸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죠. 어,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는 뭐 상황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먼저 기획사 오디션을 통한 뭐 가수 데뷔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제일 흔하고 좀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경우죠. 그리고 TV 프로그램이나 뭐 SNS를 통해서 화제가 돼서 가수 데뷔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우리 주변에는 또 가요제들이 많이 있어요 뭐 동네 가요제에서부터 뭐 명성이 있는 스케일 큰 가요제까지 가요제가 많은데 어그 가요제를 통해서 가수 데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로트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또 고속도로나 뭐 국도에 가보면 메들리 음반을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 기존의 유명한 곡들을 모아서 발매한 앨범들이 있는데 이걸 메들리 음반이라고 합니다. 이 메들리 음반은 노래를 좀 하시는 분들이 정식 가수로 데뷔하기 전에 본인의 이름과 뭐 목소리 그리고 얼굴을 알릴 수 있는 이런 메들리 음반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정식 가수로 이제 앨범을 내고 활동을 합니다. 뭐 홍길동의 뽕짝 메들리, 뭐 드라이브 메들리 뭐 관광버스 메들리 뭐 이런 메들리 음반 많이 보셨죠 이 메들리 가수로 활동을 하다가 우리가 나중에는 본인의 앨범으로 정식 가수 데뷔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메들리 음반은 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가수들도 이 메들리 음반을 합니다 어, 이건 뭐 팬서비스 차원이기도 하고 어, 수입원이 되기도 해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메들리 음반을 내기도 하죠 어,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데뷔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 이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가수 본인이 어, 본인의 앨범을 제작해서 데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요즘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냐면 저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가수 되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뭔가 노래 연습하고 어, 실력을 쌓아서 기획사 오디션을 보면 되겠다 했는데 막상 뛰어들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기회도 쉽지 않고 또 막막하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본인이 그냥 아 이거 내가 그냥 직접 제작을 해서 가수로 데뷔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 음반 시장이 이제 디지털 싱글 앨범 시장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옛날에는 가수는 정규 앨범을 내고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정규 앨범을 거의 안 내요 예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디지털 싱글 앨범을 내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 어 이게 앨범 제작비가 옛날보다 확 가격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근데 이제 곡수가 줄면서 이제 앨범 자체에 들어가는 곡들이 좀 이렇게 간소화되면서 이제 정규 앨범만큼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지 내가 앨범 제작해서 가수로 데뷔하자 이런 경우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가수로 데뷔할 수 있는 과정과 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트로트 가수로 데뷔할 수 있는 상황과 뭐 이런 방법 과정들은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되게 다양하게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한가지예요 최종적으로는 음반 제작자에게 픽스가 되어야 되는 거죠 네, 캐스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과정으로 기회가 생겼든 결국에는 음반 제작자에게 최종 픽스가 나야 계약을 하고 가수로 활동을 할수 있는 겁니다 음반 제작자라고 하면 뭐말 그대로 음반을 만드는 사람. 뭐 개인이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어 대표적으로는 연예 기획사 사장님들이 있겠죠. 그리고 음악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작곡가, 작사가 뭐 이렇게 음악 하시는 분들도 음반 제작자로 많이 활동하고 계시고. 특히 요즘에는 어 가수 본인이 어 본인의 돈을 들여서 본인이 제작자가 되고 동시에 가수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과정으로 기회가 생겼든 결국엔 음반 제작자에게 최종 픽스가 나야 가수로 데뷔할 수 있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가수로 데뷔하는 과정들과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과정들을 요목조목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기대해 주세요 자그러면 오늘도 변함없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뭐죠? 알림 부탁드리면서 자, 두 번째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